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제 5월 달도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정사월 2023년도 개면년 정사월에 그래도 어떤 일과를 가진 사람들이 산방하는가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개면년에개면년 현재 정사월 5월 달에 5월 달에 어떤 일가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좀 산방하는가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주자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이 정사월에 뛰겠죠. 자, 갑을병정 갑주자 있고, 을주자 있고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주자 10명이 10명이 정 4월 5월달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이미 4월달인데 지금 4월인데 이 중에서는 4월 20일 4월 20일 이미 이때부터 정 4월을 찾아서 느끼고 있는 일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 대표적인 게 누구냐 여기서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12자가 뜹니다. 10명이 다 뜨겠죠. 10명이 뜹니다. 10명이 뜬다는 거죠. 자, 똑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선상에. 가불경정, 무기경신, 윤계 똑같은 선상에 10명이 안 뛰고 있는데 이미 4월 20일 이후 정사가 되기 전에 이미 벌써 스타트 출발한 친구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10명의 일간 중에서 그게 누구냐 어느 일간이냐 저를 꼽으라면 갑과 을을 꼽겠습니다. 이분명을요 이미 이 주자들은 갑과 을은 4월 20일 이후 양력 4월 20일 이후 지났죠. 이미 앞으로 한 발짝 물러 아니 한 발짝 나아가서 뛰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이것은 운의 흐름에서 이미 선점을 했다 이걸 이야기 중입니다. 여기서 자 갑도 있습니다. 갑자 일간이 을이 있습니다. 갑목 일간을 가진 사람이 인묘진 봄에 태어났다. 인묘진에 인묘진 여름철에 태어났다. 신요술 가을철에 태어났다. 해자축에 태어났다. 자을 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임묘진에 태어났다. 봄에 태어났다. 사오미에 태어났다. 신유술. 가을철에 태어났다. 해자축. 겨울철에 태어났다. 이 을간, 아니, 일간, 갑과 을은 보편적으로 그 어떤 일간보다도 5월달 정사월에는 얘네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갑과 을, 일간 갑과 을은 진신을 뭐로 쓰냐면 얘네들은 오행상 수하고 수 갑과 을은 화를 취합니다. 화 얘를 진신이다. 진신 항상 1년 12달 근본적으로 좋아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수 중에서도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임수와 개수가 있고, 화극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병화, 정화가 있어도, 병화, 정화가 있어도, 갑목 자체에서 일간 갑과 을이 왜 좋아하느냐? 개면연에 천간에 이미 한번딱 냉한 기운을 갖고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습하고, 내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왔는데, 근본적으로 갑과 을은 수를 좋아한다. 수생목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개면인의 갑과 을에게 수생목을 해주는데, 5월달, 앞달 병진월에서 이미 얘네들에게 병화의 기운을 비춰줬고, 정사가 들어오면서 갑과 을에게 수생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화기로 인해서 갑목과 을목을 이롭게 해주기 때문에 이 갑과 을은 이미 내가 힘, 에너지를 받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특히 을목 같은 경우는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4월달과 5월달에 취업 사 속에 는 경금 취업 그 다음에 이성 문제 여자는 이성 나, 여자들은 또 남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업무 일 모든 소식 이런 부분에서 을복 자체는 취업과 모든 부분에서 병진월과 정사월인데 정사월이 결정판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요 그래서 결정판은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임묘진의 월달에 태어났다, 임묘진에 태어났다, 봄에 태어난 간목이, 간목이 봄에 태어났다, 봄에 태어난 사람들, 을목이 봄에 태어났다 하면 태어난 달이 이달이 다면 일간이 5월달 정사월이 저는 여러 가지 직장과 일,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그래도 올해가 이 시기가, 1년 중에서 그래도 이 시기가 가장 선방한다. 선방, 최고 좋은 달이다. 5월 달이 값과 을에게는 가장 어떤 일을 도전하고 업무 처리하고 일 처리하는 데서 가장 괜찮다. 이렇게 12개월 중에서 가장 좋은 달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개면년에서이 갑과 을에게 찬스가 주어지는 것은 없다. 이게 종결이다. 이거죠. 올해 중에서는 개면년에서는이 달이 정사월이 갑과 을에게는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갑과 을인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임묘진, 임묘진,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왕중 왕이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일? 취업. 어떤 긍정적인 거, 어떤 일에 관계된 모든 부분에서 지금 한 발짝 나아간다 이걸 이죠줘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키똥기똥하고 있는데 다른 일관들은. 일단은 벌써 스타트가 됐다. 4월 20일 이후부터 이미 운의 흐름은 차고 돌아왔다 치고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자축이 있는 사람들, 해자축, 국과 을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자축이죠 겨울이죠. 춥고 내놨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춥고 내놨는데 1월달 2월달 3월달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해야죠 고생 많았다. 1, 2, 3. 마음속으로 여러가지 근심과 좀 힘들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 4월달 지나왔고 4월달 가고 있고 5월달 4월달에서 기름 하던 쫙 쳐줬다는 거죠. 기름을 쳐줬죠. 그 다음에 5월달에 뭐냐. 달려라. 이걸 이야기해주면 달려라. 달려 간다죠. 달려간다. 괜찮다 치고 가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이건 뭐냐 어둠 속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걸 이야기죠. 어둠 동굴 속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괜찮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인묘진 괜찮고 봄에 태어난 사람, 겨울에 태어난 사람도 희망이 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순서가 이렇게 간다는 거요 갑과 을 일간을 가진 사람은 정상원이 좋다. 임묘진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욱더 이 중에서도 괜찮다. 그 중에서도 우열이 있다는 걸 이야기. 그 다음에 겨울이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 다음에 사오미에 태어났다. 사오미 같은 사오미인데도 갑과 을이 다릅니다. 갑과 을. 을이라면, 사오미에 태어났다면 아이 값보다 훨씬 더 급이 좋습니다 괜찮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사오미에 태어난 사람들은 승부수 걸기가 괜찮다 뭐든지 승부수 걸어라 괜찮으니까 이걸 이야기죠 여기서 을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이 달에 올해 가장 중요한 달이 주어졌으니까 이때 모든 것을 공격하라 이걸 이야기죠 얻어내라 이미 4월 20일부터 진행이 됐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진행이 됐으니까 마무리 잘해서 치고 나가라. 그 중에는 이미 4월 20일에서 오늘 4일, 4월 말일 사이에 취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미 오늘 취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못 취한 사람은 어떠냐? 추워진다. 걱정하지 마라.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한 달에 대한 시간이 있다. 이걸 이야기주겠지 5월달에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때 도전하고 치고 나가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주에서는 기회가 왔을 때 치고 나가야 하고,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또 명리학 하는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갑과 을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사주 상담을 받으러 왔다. 사주 전체를 주면 훨씬 더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그런데 그냥 이 영상을 보신 혹시나 갑과 을을 갖고 있는 사람 특히 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달 이번 달이 그 중에서도 가장 올 중에서 최고의 마지막 중요한 찬스 달이니까 이 달에 혹시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이오들을 만나게 하려면 이달에 5월달에 모든 사람들 이달에 충청적으로 하고 본인이 열심히 뛰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사업이, 간목도 사업이. 그러나 을목에 비해서 조금 급이 떨어졌다. 그래도 괜찮다. 어떤 부분에서 결실 이걸 이야기해 요 결실. 결실이죠. 열매실이죠. 열매실. 열매실. 결실을 얻는 시기다. 이걸 이야기해줍 결실. 그러니까 이결실이라는건 뭐냐면 그냥 감목과 을목은 여기서 용단리 폭격하고 치고 빠지라.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이 달을 찬스를 놓치지 말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 다음에 가을철 신유술. 신유술에 태어난 사람들. 감목이 신유술에 태어났다. 을목이 신유술에 태어났다. 그런데 을목이 신유설에 태어났다면 조금은 그래도 이 중에서 이네명 중에서 을목이 조금은 고전할 것이다. 이걸 내죠소아를할 것이다. 왜? 생각보다 모든 부분이 조금 뜻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감목과 을목이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은 이 중에서도 그래도 다른 일간보다는 앞서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한 발짝 더 먼저 앞에 집 뛰고 있는데 그런데 도 여기서 가을은 가을은 왜 그러냐 이 개수라는 놈하고 가을하고 짝짝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짝짝꿍 겨울은 뭐냐면 이렇게 조금만 창문은 괜찮은데 가을은 아직도 아직도 이 개수의 그품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고 있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이 갑목과 을목이 일으켜 있다면 지금 5월 달은 조금은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들 신유술 그 중에서도 특히 신신신신 신, 신, 신. 신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도 조금은 어둡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대표 주자 10명이 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밥과 을은 이미 시작 스타트 됐다. 이 말을 다시 해요. 올한해 중에서, 갑목과 을목은 찬스가 이때 주어지는 것인가. 혹시라도, 혹시라도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지금 일 처리하라. 부동산 문제 처리하고 싶은 지금 막 그냥 치고 들어가라. 이걸 얘기해 주겠죠. 치고 들어가서 해결을 봐라. 내가 일가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뭐냐? 내가 직접 치고 나가서 해결하라. 사람들 맡기지 말고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내가 운이 약할 때는 타인을 하려고 이야기죠내 운이 약하니까. 내 운이 갈 때는 내가 치고 나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이런 병정, 무기 다 자기 특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이 정사월에. 여기에 맞는 특성들을 자기들 찾고 또 여기서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겠죠.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기는 언제 시긴가? 어쨌든 4월달 지금 아니 5월달 정사월에 저는 이 10간 중에서 갑과 을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 갑과 을 중에서 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달이 가장 중요한. 다리다 이걸 이야기해 주습니다그 다음에 병오 다리 있죠. 정사, 병오 이것도 있지만 이 스스로가 병오는 타인에 의해서 이 갑과 의리, 의리. 타인에 의해서 움직이다면 이 정사원은 자기 스스로 취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정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진신을 잡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아하 어떤가, 내 운세 흐름이 5월달이 어떤가, 일간이 어떤가 볼수 있겠죠. 일간이 개면년에개면년에 수해교회를 수생목을 받았다. 이걸예요감과 을문. 수생목을 받았는데, 얘가 춥고 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병진 정사에서 화기가 들어오니까 나꽃 피겠다. 이말이 여기에 정답이 있다. 그래서 병진 정사월. 겨우 5가지가 이 갑목과 을목은 선반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정사가 을목에게는 가장 이상적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갑목도 결실을 얻어내기 좋은 달이다 이걸 이야기줍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